예 안녕하십니까 장문의 소리 팬 여러분 아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뉴스 팬 여러분 자 신병고 자유국 TV 팬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또 돌아왔습니다 몸조회 네. 보겠어요 <웃음> 예 이제는 저뭐 그때 뭐 코로나 뭐 중국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병원에 한 제가 한 보니까 15일 정도 격리됐더라고요 격리했는데 약을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15일 있으니까는 자연 치유됐다고 해가지고 뭐 나가래서 나갔는데 그 안에서 이제 기름기 없는 밥을 뭐한 15일 정도 먹으니까, 음. 이게 사람이 몸에 기름기가 다빠지금 몸무게 한 10kg 정도 빠졌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한 2주 정도 그냥 쉬면서 이제 어, 체력 회복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어, 그, 그 안에는 음압기가 이제 우리 에어컨 시력이 같은 그 음압기가 이제 실내에서 궁궁궁궁 거리니까, 음. 거기서 한뭐 10일 이상을 자다 보니까는 정신적으로 환청이들려 환청. 음. 그래가지고, 이게, 몸이,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는데, 한 2주 정도 쉬면서데 아,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요. 그냥 예, 쉬었었한 예. 건데, 지금 정부에서 장, 묻고 싶지는 않은데, 예. 강연재 변호사라고 있어요. 강연재 예. 변호사. 예, 예. 여, 여, 여성분이, 전문분인데, 예. 지난번 정선에 아마 출마도 그걸 예, 예. 알고 있는데요. 음. 어, 그, 어제 기자회견을 한 게, 그, 예, 예. 방송이 떴어요. 이거 완전히 서울시에다가 일조원 그, 저, 손해배상 청구하겠대요. 아 문재인 대통령 음. 뭐 정인경 질병관리본부장, 질병관리층이 됐죠. 그 예. 이게 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처음에 그 발언지가 중국 구안이잖아요. 예, 예. 그럼 거기서부터 이게 감염병에 음. 당적의 ABC가요. 그 발언지부터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리가뭐 일반 상식적으로도 의학 전문가가 라도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와개협회도 수없이 건의하고 심지어 질병관리본부에서까지 네. 건의를 했대요 외부적으로 예. 예. 근데 이게 다 무시하고 중국발 그 입국 차단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부터 지금 사실은 이게 저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를 해서 저저 저 몽골이라든지 예. 대만 예. 중국 인접국 있잖아요 예. 심지어 심지어 홍콩.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에요. 다 합친 것보다 우리나라가 아직 그,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웃음> 예, 예. 어? 그러면 그 나라들은 왜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했느냐? 예. 사망자가 없나, 없느냐? 없다시피 하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전부 중국발, 중국, 초기부터 입국 차단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 그래, 하다보고 이래 됐는데. 예. 최근에 저, 지금 그, 예. 뭐 광화문 집회나 이런데. 예. 그 심지어는 그, 이동통신사, 기지국에 예. 접속, 뭐, 이런 것까지. 근데 그것도 위법이라는 이야기도 강조했다. 아, 그, 불법이 불법, 불법. 했다는 예. 하여튼, 예. 그거는 뭐, 예. 법적인 거라서, 제가 단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웃음> 그까지 추적해서, <웃음> 어, 집회자들 음. 그 검사 받으러 했잖아요. 예. 음. 저도 그 강화문 집회, 그 강화문에 갔었거든요. 대사 예. 예. 그 사실은 그, 그 있었는데, 행사가. 그쪽 가서 자원에서, 재활단 연락이 안다 하여튼 자원에서 받았어요. 음성을 받았지만은, 근데 중국에서 말이죠. 예. 무수한 입국자가 들어오는데. 예, 예. 거기에 대해서 한, 그, 그걸 안 한대요. 지금도 우한 정도? 지역에서 그, 입국자 들어오게끔 다 허가했더만요, 보요 그리고 저, 여기, 저, 강연재 변호사, 그, 이게, 저, 꼭한번 보십시오. 한1 0분난안요직 기자에게, 그, 저, 해결문이. 예, 예. 그 다음에 그 지하철이 말이죠. 예. 엄청나게 우리나라 지하철 노 정도가 높잖아요. 그죠, 그죠, 예. <웃음> 근데 지하철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야기 <웃음> 한마디 있습니까? 없어요. 에. 없잖아요. 예. 그럼 확률적으로 검사를 하면은 확진자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 근데 왜그 반정부 집회, 예. 그것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예. 그 표적을 삼아서 하느냐 이거야. 근데 그 외에도 엄청 많아요. 지난 여름에 뭐 해운대 해수욕장에 뭐 그런 것부터. 예. 그래서 이 강년재 변호사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 저도 뭐~ 정부가 하는 일에 그런 화려한 협조하고 예. 어, 빨리 이거 저~ <웃음> 이거 유행병을 그 끝내야 되거든요 예. 국민들이 그~ 안정된 생활로 원래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크고 예. 국민들 생활도 불편하고 말이죠 예. 이걸 그럼 정부의 사는 시지에 따라서 예. 그, 그, 이걸 저~ 협조를 해서 빨리 끝내도록 저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 너무 어, 정치적으로, 예. 어? 그니까. 어, 미국 차이니즈 바이러스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중국 중공페림이에 말이야. 요죠니즈바이러스로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이거를 악용하는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믿고 싶지 않은데, 예. 그런 생각이 있, 들,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미국에 아니. 미국 너무 정보가 응. 너무 심해. 예. 아니, 제가 갔다 왔잖아요. 병원 갔다 왔는데, 뭐, 뭐, 코로나 관련 약을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근데 14일 되니까, 야, 나가라. 뭐, 완치됐다고 나가래, 나가래요. 그러면 감기지. 우리가 병원 가면은 감기 걸려 가면은 일주일 안뭐안 뭐, 아, 병원 안 가면 7일 그러잖아요. 집에서 그냥 쉬고 뭐 비타민C 마시면은 낫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지금 감기 같은 걸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이제 거짓말해 가지고 지금 377명이 죽었다는데 거의 대부분이 기저 질환이 있거나 뭐제 7, 80도 고령자거나 네, 그렇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은 코로나 <웃음> 순수하게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 몇명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웃음> 지금 대한민국에 하루에 <웃음> 교통사고 때문에 하루에 평균적으로 10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전부 신호등을 다 스톱시켜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자동차 운행 전부 중단시키고 기아 자동차, 저기 뭡니까? 현대 자동차 공장을 폭파시켜야 됩니까? 이런 걸 보고 조현병 정신병, 적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오늘 하여 방송 주제는, 예. 네. 서좀뭐 좀, 뭐좀 음. 이제, 그, 미성 대표님께서, 예. 네. 그, 그, 우한, 아, 저, 저, 별이엄 확신해가지고 아무리 치더라도 여러 가지 전문대 <웃음> 계셨잖아요저도 그때 8월2 0일 같이 방송했거든요. 예예. 그 이틀은 뭔가 확신 판정받으셨죠 예예. 그제 하나 전화, 전화 주셔가지고 이제 검사. 그래서 내쪽 코로나 바이러스 음. 검사를 제가 두 분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 그, 다행히 검사는 저는 이걸 확신을 하는 게 예예. 건강하고 면역 있는 분들이 안 걸린다. 예 맞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너무나 어, 불안하게 예. 필요 없다. 그런데 그럼... 문제는 이지금 문재인 정부가 예. 오만 폐렴 중공 폐렴뭐 예. 자이 자이니즈 바이러스 또뭐 코로나 십구 예. 옛날에도 정신메이서 코로나 십구를 했잖아요. 첫째는 예. 코비드 예. 그런데 아마도 맹신이 어대때 됐던 간에 예. 중공에서 들어온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예. 이거는 엄청나 겁을 줘. 예. 어. 자기들은 원래 초동 조치 제대로 못 해가지고 <웃음> 이제 이렇게 유행이 대유행을 어, 초래해놨고 예. 국민들한테 막 그냥, 아, 뭐, 그냥, 무슨 2몽이다 이쯤 2.5다, 이쯤 뭐, 이해가지고 말이죠. 예, 예, 예. 생활을 그냥, 거의 그냥, 그, 어, 무소불위에, 예.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예, 예. 그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늘 우리가 왜, 그러니까, 이야기... 왜냐면 이렇게 하는데, 예. 예, 주, 오늘 그 주제가요, 예. 지금 제일 심각한 건 뭐죠? 공정. 공정이 예. 공정. 주미 아들, 그, 저, 휴가, 특혜. 예. 그다음에 그, 뭐 한마디로 전체 백력 특혜라고 볼수 있잖아요. 보직 특혜, 뭐청타한 거, 예, 예. 통력병 청타한 거, 그정이 예. 전부 다 총칭해서 저는 백력 비리라 보는데 예, 예. 그 백력 비리 의혹이 이렇게 국민들 가슴에 예, 예. 불을 질러 버렸어요 예. 예. 왜냐면 우리나라 가 국민 개방적이기 때문에 다 건강한 남자들은 다 군에 가잖아요. 예. 예. 그러면 자 아들을 둔사람도 있고 저 자식이고 말이 행제고 말이 친구고. 예, 예. 남편이고, 뭐, 이, 이, 전남, 어, 남편의 전, 그거고, 말. 인데 예? 또는, 저, 우리나라, 뭐, 좀 모든 지금 현재, 저, 젊은 사람들, 다, 저, 군에 갔던. 예제미 군이네. 아, 그죠. 예. 그죠 예. 들고 저, 딸이잖아요. 예, 예. 그런 나라에서 지금 백륙이, 아니, 지금, 그, 저, 저, 어, 휴가 몇 분만 늦어도 산악, 저, 생도 같으면 태교 다녀오고, 말이죠 태교의 인생이 어? 망가지, 이런 거죠. 영창가고. 영창가고, 이런, 상황인데, 예, 예. 어? 예. 휴가 좀, 너시 휴가를 가고, 그것도, 뭐, 전, 육군 본부 대의가 한명 와가지고, 예. 휴가 좀대내든가 그냥 아르라 하고 말이죠. 예, 예. 이게 뭐냐, 이거야. 사실... 대한민국이 문맹국이 맞아요. 이게 사실은 경제력이 맞냐, 이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말이죠. 이저 정부에서 예. 이게 무수하게 이게 돼서 반대 성명이 나오고 예, 예. 오늘, 어, 어제는요, 대한민국 소예백 장성단 있잖아요. 예, 예. 저 운영위원이고 전략위원인데요 예, 예. 운영 위원장, 그 강신길 장관이 직접 예예. 그 승리를 발표했어요. 아... 이게 저 주미의 예. 아들 예. 어 휴가 특혜, 예. 철절의 진상 규명하라는 제목으로 예. 나한테 그 굉장히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예예. 아니 그렇게까지 지금 이게 야단인데, 예.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은요, 이걸 뭉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뭉갤라고 하는 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 웃기는 하... 완전 히딴딴 딴 사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제 아래, 아래죠. 예. 어, 토요일 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제1회 청소년, 청년의 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BTS 방탄소년단 부부가. 아, 여기에 문제인 대통령 저, 저 부부가 예, 예. 참석을 해가지고 주, 주, 주, 주, 주최자인데, 예. 그 BTS가 왔어요? 방탄소년단이요? 예. 저, 집에서 우연히 그걸 보고, 예, 예. BTS 왜지 나갔지 않니까 그, 7명이잖아요, 멤버가. 예, 예. 3명씩 나가서 이제 뭐 메시지 발표하고 하는데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요. 똥씹은 표정이죠, 맞아요. 그런데 네. 네. 내가 왜 BTS에서 나왔지? 분명히 이제 청와대 다 <웃음> 김민 행정관 있잖아요. 완전 쇼 기획 잘하는 그 예, 예, 예. 사람. 이제 착을 한것 같아요. 아... 이게 이제 b t s 서 이걸 이제 젊은 청년을 예. 대표하는 상징적인 걸로 내세운 거예요. 내세워 이 한데 영 BTS는 불편한 그 표정이 영역해. 아지 못해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예. 왜냐면. 이게, 제 빌보드 차트, 싱글 차트 1위를 그 2주 연속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여기 나는 이거, 이거, 악신형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극진이 되더라고요. 그러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 공정이란 말을 그 기념사에서 <웃음> 37번에 응급을 했대요. 예. 그래서 정부는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성체대는 특권과 반칙이 만연한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죠. 공정 문제 때문에 주미 그 앞에 조국 조부 자기가얘기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들이 막 특히 젊은들 부글부글한데 예, 예. 완전히 딴 사람 얘기 하듯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미에 그러다 조 딸이라든가 주미 예. 아들 이거 백립과 관련된 입시와 예. 관련된 공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하나가 있는 이 뭐라 한마디도 안 해. 그죠. 예,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거, 저, 영상에 많이 돌아다니지. 예, 예, 예. 주로, 그, 네이버나 이런 데 댓글 달린 게요. 예.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 니네 입에서, 예. 공정 입에 담지 마라. <웃음> 예? 예. 이게 베스트 댓글이에요. 그리고, 예. 공정이란 말이 입 밖에 튀어나오나? 예, 예.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린다니까요? 이게 이제, 니라는 거는 대통령을 지천한 거예요. <웃음> 예, 예. 그리고 이게, 이 국민들이, 이게 정서들,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못 말이죠. 예. 음. 완전히 그냥 그, 냥그 뭐라 고 그러니, 유치의 탈 쇼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걸 하고 있는 거 대통령이. 그... 자, 그랬죠. 예, 예. 그다음 제일 지금 문제가요. 그 9일, 9월 19일도 무슨 날이냐면은. 예. 남북군사합의 2주년이야. 예, 예.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예.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렸어요. 예예.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웃음> 9.19 평양 공동선전 2주년을 맞았습니다. 예예. 쭉 나오는데요. 그게 길진 않아요. 군사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합의를 이뤘고, 예. 뭐 합의를 그건 잘했다는 얘기죠. 이후, 남북 간무력충들은단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예. 그러면서, 9.19 남북 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어야 한다.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따져볼게요. 제가, 제가 이 방송을 듣고 했는데, 예. 무력충한 건은, 그러 지난 5월 3일 날, 예. 우리 그 G.P. 총격 도발 이 있었잖아요. 북한 예, 예, 예. 우리 응. 그 우리 도발 아니까그 도발이. 우리 G.P.를 한테 정조전에 쏴서. 그, 북한, 그것도 저뭐14뭐뭐저 대형 고사포를 쏜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정전전을 쏜다는 얘기 있잖아요. 정조 실수가 아니지, 그는. 그러니까 G.P. 맞아서. 예. 그리고 예. 이건 뭐냐면 일체의 적당이를 금지하게 돼 있거든요. 군사합의제 예, 예. 위해서 예, 예. 그, 그 육해공공 육회공의 예, 예. 완충구역을 설정했잖아요. 이 예, 예. 완전 정면으로 임하한 거야. 정면으로 위반한 거죠. 예 예. 예?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일찍 문재인 대통령은 그저께 예, 예. 남북과 무력 충돌은 단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데 무력 충돌이 있었잖아요. 총 충돌을 해 우리가 또 응사를 했어. 응사했고, 예. 그럼 무력 충돌이 있었잖아요. 예. 예. 왜 거짓말하죠, 대통령? 예. <웃음> 네? <웃음> 아, 대통령님 왜 거짓말하시죠? 근데 어, 라이어, 미국에서까지 예. 미국의 폼피공국무장까지 공식 수상에서 라이어라고 예. 예.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완전히 했잖아요. 작년, 재작년, 예. 한두 분이 아니야. 예. 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그냥 아주 그 이상한 표정으로 막 흉내 내는 거보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 거짓말 하시죠? 네? 그러니까 아, 제가 지금. 저... 대통령님, 그, 국가에 통수하시는 거, 국군통수하시 이걸 저는 가나 협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는데 왜 그, 자꾸 거짓말 하면 국민들이 못 믿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 하시죠? 그 다음에, 그, 작년, 아, 재작년 11월 23일 날, 그거 뭐 있죠 창린도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예. 완충수역이야. 예. 그, 대청도 동방한, 거. 예. 그, 병도 동마 10km 때는, 예. 그, NLF 인접한 그, 장인도라, 그게 김정은이가 예. 직접 방문해가지고, 아. 해안포 사격을 했어요. 예. 김정은이 직접 지도하여, 이거, 그럼 이거, 군사 합의 위반 아니가까 왜냐면은, 군사 합의 사, 예, 뭐, 이거, 저, 여러분, 내용 잘 알지만은, 완충수역 내에서, 합의서 다시 한번 읽어봤다니까요. 예. 일체 해안포 사격 못하게 돼 있어요. 음. 근데 한포 보고. 거신 특게 설치하고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고 돼 있어요. 포문 다 열었잖아요, 지금. 근데 북한은 지금 동 포문 다 열었다는 거예요, 안포 동물인지 그 해안포 네. 다 열었는데. 그럼 실제 해안포로 쏴서. 예. 그럼 이거는 무력 충돌 아닙니까? 맞죠. 어, 대통령 좀 대답 좀해 보세요. 예. 이 무력 충돌 아닙니까? 예? 왜그짓말을 자꾸 하시냐, 이거야. 그다음에 금년 6월 16일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었잖아요. 예. 예? 예. 예. 그건 뭡니까, 그러면. 그건 뭡니까? 예. 그건 무릎총들 아닌가? 예. 그건 도발 아닌가요? 그 다음에, 9.19 군사 합의 이후에 북한이 탄도미사를 쏜게요몇 번인 줄 아십니까? 몇번쐈습니까 제가 알기로 18번 쐈습니다. 오메야. 1900, 어, 그, 2019년에 9.19 9월 19일부터 연말까지 무려 13번을 쐈어. 예. 아, 합의하자마자 13번을 쏘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금년에들어와서 5번 이상 쐈어요. 예. 이걸 이거, 이거는 완전 유엔, 어, 음. 안전보장이 있어야 계리위반이거든. 음. 도발이에요, 도발. 계리위반이고. 예. 예. 그리고 이게, 한마디로 적대행위라 적대행위. 굉장하 예. 완전 음. 정면유 위반한 거라니까요. 음. 그 다음에, 이게 군사합의서에서 상시 연락치계를 가동하게 돼 있어. 예. 그리고 남북군사, 군사공동위원, 또 군사공동위원회를 또 이걸 또협의해가지 하게 돼 있거든. 예. 수시로. 공동일로서 하면서 폭발해버렸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응? 북한이 완전히 이거 차단해버렸잖아. 그러... 이 지경을 만들어놨고 <웃음> 무슨 이따 음. 이거 저 페이스북에 한간 예. 소리를 늘어놓냐 느 이거야? 거짓말로 그것도 아, 이거 삶은 소대가를 어? 이야기. 국민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고 했지. 이렇게 계속 거짓말로 예. 속이고 말이죠. 위선 뜨고 말이죠. <웃음> 네? 이렇게 하고 계시냐 이거야? 어? 지금 이게 그러면 북한 핵이 없어졌습니까? 북한 핵일 포기를 전제로 해서 군사 합의를 한 건데 적대 행위를 안 하기로 했는데 <웃음> 북한은 계속 적대 행위를 하고 있고 도발을 하고 있고 미사일을 쏘고 태양포를 쏘고 지표에 총격 도발을 하고 있고 남북 공동연합사 폭발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우리는 이걸 확실히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강조할 필요가 있냐 이거야 우리가 이걸 북한이 위반했으니까 군사 합의를 이거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선언하고 어? 당당하게 지금, 그, 이거, 북한 핵 포기를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4.27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말이죠. 2년 전에. 예. 1년 내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하기로 약속했다. 예. 이야기를 수없이 했어. 예. 수없이 했잖아요. 그런 예. 예. 예. 근데 1년에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비핵화한 게 하나도 버린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러십니까? 말씀 좀 하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고 지금 이것도 그러지만 은 지금 공정이라고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근데 이왜 제가 아까 처음에 코로나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거 지금 방탄소년단을 방탄복으로 껴입은 거 아니에요? 아, 나 지금 보니까 어,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마스크를 아무도 안 꼈어요. 그렇죠. 그데 지금 그리고 저, 저 질병관리청 청장 임명식을 또 쇼한다고 그 질병관리청까지 방문했잖아요. 오송에. 그,도, 빽빽하게 들었었는데, 마스크 신 사람 아무도 없어. 요 아니, 그, 마스크는 썼, 꼈어. 마스크는 꼈는데, 아, 마스크는, 아, 마스크는 꼈는데, 네. 그, 사람 앞을 음, 이제 한, 한, 한 100여 사람. 명 정도가, 그, 꽉찬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교회 보고 대면 예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들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화문에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들 은괜찮다 자기들은 마스크 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광화문에 온 사람들 다 마스크 꼈는데, 왜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네. 이게, 저, 저, BTS 보면은, 화가 나는 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예. 작중해 아주 쇼하는 게요, 2년 전에, 예. 오늘 손흥민 선수가, 예. 예. 한 게임에서 돌오 네, 내끌리는 어... 네거 아시죠? 예. 예. <웃음> 그 영국 거, 토트넘 소속인데, 그프리미어리그첫 첫, 그 뭐라 그러죠? 헤드트릭이에요. 한참에 쇠 꼴려면 헤드트릭. 그 넉꼴렸어.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예. 2년 전에 예. 예. 러시아에서, 예. 예. 그, 러시아 월드컵 예선을 했거든요. 예. 그 멕시코하고 붙어서. 예. 우리가 1대2인가 아쉽게아어요 근데 예. 마침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빙 방문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 그 경기장을 방문했다니까? 예. 근데 경기장에 그 라카룸 들어가보면요. 예. 선수들 그냥 경기 끝나고 막, 그, 그 경기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가 아 침울해 있고 울고 말이죠. 예. 예. 그 다음에 땀에 젖어가지고 옷도 벗고 있고, 예. 그 라카룸 뭐 함부로 들어가는데 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어, 그왜냐면 남자들이 무슨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예. 불쑥 간 거야 대통령하고 그그 아... 그 심지어는 김정숙 여사까지 대동하고 그그 예. 그, 그 손흥민 그, 그 선수가 그냥 억울하게 해고막 굉장히 괴로운 표정으로 울고 우는 장면이 나와요 윗통벗고옷도안 예. 입고 그걸 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그 갱렬합시고 하는 게나 예. 그거 보고 말이죠. 예. 야, 이 사람, 진짜, 이게 상식이,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상식이 있는 분인가, 근요 응. 나는 예. 너무 창피해가지고. 예. 예? 그리고, 저, 그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 방문 처음 방문했을 때. 예. 오사, 어, 저, 뭐, 어제 평택 빅땡, 미국이지. 영미지 갔을 때, 그, 배관에서요 예. 미국 배관 의전팀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 오지 마라 그랬대요. 아, 그러지. 왜냐그 자기들 장병 위문하는데, 그치.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으면은,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행동하는데. 제약이 들죠. 아. 그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신경 쓰이고. 예. 오지 말았는데, 기, 기이 그, 갔어요. 예. 그, 구나 보리자루처럼 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있는데. 예. 그, 제가 그, 저, 그, 그, 화면을 보니까 정말 딱 하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눈치가 안 나. <웃음> 그리고, 그, 작년에 그, 판문점에 트럼프가 우리나라 왔었다가. 예, 예. 예. 그, 급히, 저, 방문한 아, 적 있잖아요. 예, 예. 김정은한테 뭐 메시지, 예, 예. 카톡인가, 아니, 뭐, 저, 댓글. 잠 보자, 해가지고, 예. 거기 또 오지 마라 그랬대, 문재인 예, 대통령. 아, 예, 그때 예. 기억부도 어. 갔어. 간 갔어. 그러다 보니까, 그데 그, 저, 트럼프하고 문재인, 저, 저, 저, 저 김정은이 만나는 그 노는 장면이 노잖아요.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은 실내, 예. 우리, 우리 쪽 자유집인가? 그게 예, 있었어요. 예. 그게아 아니, 차단을 시켰다니까, 대학원. 그, 뭐, 뭐 나가려고, 나가려고 걔가, 하니까. 나가려고 하니까, 문을 이렇게 하는 거. 경호실에서 문을 닫아버리고 못 들어, 못 나오게, 그 그냥. 그자 밀어버리고 나오더라고. 그렇게, 그렇게, 음. 에, 주책 맞게, 에, 그, 나서야 될 때, 안 나서야 될 때, 음. 그 다음에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이걸 가리지도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죠? 그, 저, 저, 저, 저존 볼턴, 전 병원 안 보고 아지않 해부로 해서 조현병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조현병이라고 그러니까 예하 오죽하면은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비치길래 예. 그런 표현까지 해부를 해 예. 조현병이 정신분열증이라는 이야기입데다 정작 예. 이 예. 이야기를 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예. 참 제가 본게 너무 예. 딱하고요. 예.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그다음에 오늘 오늘 그국가 그 권력기관 기획 전략 회의를 했잖아요. 예. 조금 전에 예. 저 그, 방송에 오면서 보니까. 예. 예. 권력기관 기획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예, 없습니다.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예, 예. 각자 그이... 본분에 충실하도록 만드는 게 기획입니다. <웃음> 이게 뭐, 왜 문재인 대통령이 서서 말하는 거는 메시지는 예. 신동훈 연설 비서관이 쓰고요. 에이맨이라고 예, 예. 그 자꾸 그 비아냥을 하죠. 정부 예, 대통령까지 에이맨 예, 예. 흉내를 냈잖아요. 예, 예. 앉아서 말하는 메시지는 오종식 기획 비서관이 쓴다는 아, 게증설이에요 예, 예. 이게 신문에 나왔어. 예, 예. 네? 또 아마 오늘 그, 이거 전략이 오종식 계획 계산를쓰겠네초연컨대 예. 예. 그, 그, 그, 항상 예뻐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각자 본분에 충실하도록 만드는 게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예. 저는 보니까요, 대통령이 제발, 예? 대통령, 제발, 대통령, 대통령 본분에 충실하고, 예. 그 다음 정직하고, 예. 예? 제발 그 위선적인 쇼가 좀 그만하시고, 예.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군인은 군인답게, 예. 그냥 본분에 충실하도록 놔두고, 예. 국방부 장관이 알아서 하도록 예. 정권을 위험하고 예. 간섭하지 말고 예. 또 그렇게 하면 저기 검찰은 검찰이 그냥 알아서 하도록 예. 공분에 충실하도록 예. 간섭하지 예. 말고 주민 에 내쉬어 가지고 검찰인사하일이에 말이야 몇 번씩 해가면서 예. 다 갈아치우고 전부 그냥 진문재인 정권 주민 애파로 전부 갈아치우지 말고 예. 검찰총장이 알아서 하도록 음. 어? 그러면 각군은, 각군 참모 총장이 알아서 하도록, 본군에 예. 충실하도록, 예. 좀 제발 쓸데없는 간섭하지 말고, 예. 코드 인사하지 말고, 예. 하면 좋겠어요. 예. 그 내가 보니까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한테, 음. 해, 본인이 해야 될 이야기야. 예. 그렇죠? 그죠. 그, 그, 남한테 이걸, 지금... 강날, 뭐, 근력 기간에 이야기할, 이야기가 아니라요 예, 그, 저희가 그 녹화를 지금 월요일 날 하니까, 사실 이게 한 목요일 정도에 나가니까는, 이게 이 회의는 이제 월요일 날이 생거죠. 근데 여기 또 추미애 장관을 또 불렀더라고. 추미애, 추미애를안 자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면죄부 주는 거 오늘 그런 이야기가 또 면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예. 오늘 이게 저 국가 권력기관 계획 음. 전략 회의라는 게요. 면죄부 를 주는 자, 자, 어, 자리다 예. 하는 그 어,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종이 많이 나왔죠. 네, 뭐, 그러니까 이게 많았고. 이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근데 이거는 완전히. 예.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거든요 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국민하고 음. 싸우겠다는 건데, 아니, 끝까지 가겠다는 건데. 세계 10위권에, 네. 네.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예. 어, 교육 수준이 음. 높은 대한민국 국민을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 이렇게 대충 그냥 얼버무리고 말이죠. 음. 없었던 걸로 넘어가려고 하는 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예. 아, 큰 코다 칠 거다, 큰 코다 칠 거. 제가 보면 너무너무 위험하, 위험하고, 예. 아산에서 눈 뜨고는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예, 그, 그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은 지금 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서 지금 그 미국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게 코로나로 경제를 셧다운시키는 건 위헌이다.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이나 이것도 다 미국을 참조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럼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웃음> 봤을 때헌법으로도 봤을 때도 이 감염법이 뭐니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어, 경제를 셧다운 시키는 거는 사실 이건 위헌입니다. 예. 위헌, 네. 위헌이니까. 그리고 민주당 그 정치인들, 정의당 정치인들이 엊그제 열 명이, 뭐 며칠 전에 열 명이 있어서도 술 마시고 한거 아닙니까? 술 파티 벌리고. 그러니까. 저, 예. 자기들은 그래끊어놔고그 술집은 영어 못하게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그렇지. 되는 거죠. 그리고 저기, <웃음> 그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그 회의를 하는 걸 보면은 8월 달까지는 마스크를 아무도 안 꼈어요. 마스크 안 끼고 했다고. 밖에서 마스크 끼고 있다가 안에 들어오면 은 카메라를 받아야 되니까 카메라 비추려고 마스크를 다 벗고 했는데 최근에서야 칸막이 하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지금 예. 말이죠. 이거 거짓말이 입에 넣어 입만 열면 거짓말이란 말이 예, 예. 옛날에 김정은 보고 그랬거든. 예. 김정은 보고 미국에서 배악한 뭐 에너지스인데 입만 열면 봄피오 뭐 미국무장도 그랬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 예. 입만 열면 거짓말이일 이런 말, 아예 그냥 미국에서 그냥 <웃음> 그, 그, 그 그냥 그냥 통영돼서근데 예. 지금 말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오늘 이거 오늘 우리가 방송한 내용 중에요. 예. 너무 거짓말이 많잖아요. 문재인 예? 대통령 이 거짓말. 그니데 그러니까 이게 제말 음. 대통령부터 거짓말 그만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저 신동호 연설 비사가 오종식 기획대사한 써준 거. 읽지 마시고 왜냐면 밑에 제첫 번째 참모들 데리고 회의하는데 저도 뭐군대에있으면서 <웃음> 지인한 많이 해봤지만은 제가 회의를 주재하면서요 참모들하고 예? 네? 제가 이거 저, 저 누가 써준 메모보고 읽은 적한 번도 없습니다, 예? 네? 그렇잖아요 왜냐면 참모들하고 푸심탄하게 네. 이, 이 대화가 그냥 이 돼야 예. 속에 있는 약이 이게 교합이 돼가지고 그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예, 예? 오종식 비서한 써준거 가지고 들들들들 읽어가지고 참고도 예. 요즘 또 받아 적지 말라고 그랬 뭐입니다. 그게 뭐 보안 때문에, 아. 뭐 박근혜 정부 때그냥 수첩 압수되고 막 야단났잖아요. 예. 그때 것문에 감옥 하고 그랬잖아요. 아. 그게 두 줄이 있는데 이거 누구, 누구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 다 이해할 예. 수 없어요. <웃음> 제발해야할때 좀. 에포지 들지 말고, 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외국, 그, 저, 해당 것들 할 때, 예. 피스라도 죽겠어, 챙피스로 예. 다른 나라 대, 국가 원수는 말이죠. 트럼프든, 앞에, 앞에 누구든 말이죠. 심지어는 펜스 부터 응. <웃음> 메모 한장 없이 지금 얘기하는데, 꼭 보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제가 요, 폭스뉴스 자주 보는데, 음. 트럼프 대통령 수시로 폭스뉴스 인터뷰를 해. 예. 예? 이앵카지 앵카치 음. 많은데, 트럼프 앞에, 요한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는데요. 요만한 메모장 한장 없어요. 예. 트럼프 대선이 그래. 메모, 요만한 메모장 한장없 그냥 그대로 해. 근데 그긴 인터뷰를. 근데 인터뷰도 너무 자주 해. 그리고, 예. 그 백악관 그 로저 가든 있잖아요. 그 헬기 타러 간다든, 이럴 때, 기자들 쭉 기다리다가, 예. 예, 예. 말이야? 그죠, 예. 바로 오냥 얘기해. 그죠. 예. 바로 오잖아, 인터뷰. 예. 그냥 인터뷰 그냥 대통령, 은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죠. 하, 내가 대통령이 되면 말이야 인척을 뭐 저, 이거 소통을 수시로 하고는데 아니 우리는 지금 금년 들어서 그 기자에게 두번했다면서요 예. 근데 이 그런 식으로 어 그런 식으로 자신이 없습니까, 대통령? 예.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 자신이 없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저그 2년 그 3년 가까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정도 경험을 하면은 저 같은 거 지금 한한 달만 뭐저 도사같이하겠는데 네, 대통령 예. 시기 주면은아 이거 누구 누구는 알아요? 예? 다민 국민이 막 뭐. 3년을 그렇게 대중한테 그렇게 그 서주 써주, 너 서주지 않으면은 예. 그 말을 말 한마디 그 제대로 못 합니까, 그거? 예? 예? 그렇게 음, 자신없이아예 음. 내려오시든지. 예? 그리고 정말 그렇게 음. 오늘 건게 제발 좀뭐저뭐 뭐, 기억력이 좀 그래서 또 말을 제대로 평소에 잘못 해서 뭐 누가 써주지 않으면은 말심 수할까 싶어서 그러면 하면 막뭐 뭐 최소한 그걸 하시던지, 예. 하는 거 좋은데, 제발 좀 거짓말 하지 마시고, 예. 정직하면 좋겠어, 정직. 예. 예? 예. 링컨 대통령, 그렇잖아요. 정직하게. 예? 그리고 옛날 그, 저, 음. 그, 저, 좀, 그, 운한산 사람들, 그, 이제 지금 와서는 측편이 뭐지 핑계대가지고 음. 그, 앙심 품지 말고, 그래요. 어? 그, 저, 보복하지 마시고, 예. 이제는 좀, 국민들 하합해서 통합, 통합, 말만 하지 마시고, 어, 어려운 걸될거 예, 통합해서, 이거,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코로나든, 경제든 말이죠. 안보. 런데 예. 대통령이 계속 거짓말하면, 이거 누가 믿습니까? 예. 그니게 그러니까 오늘 하여튼, 백립비리를 놔두고, 공정 얘기 그만하시고, 음. 주미의 백립비리. 예. 북한 핵 놔두고 말이죠. 북한 핵 그대로 운전하고 있잖아. 하나도 진전되게 없는데, 어, 당신이 약속한 대로 1년 내 팩, 음. 팩이 하, 하, 하나도 안 있는데, 놔두고 무조건 예. 남북 합의 이행 걸 강요하지 마십시오. 예. 이거 완전 위선입니다. 위선 예. 오죽하면 국방부는 맛이 갔다는 말이 그 노래 말이 이게 좀 유행을 하고 청년들이 그러더라고. 요 예. 국방부 맛이 갔다고 기타 치고 맛이 갔다. 아. 이거 누구 때문인가? 주미의 백력병 때문으로 자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 어젠가 아닌가경경도 국방부장 이제 끝났잖아 예. 나갔잖아요. 예. 꼭송윤무가이말 예. 하루 이틀 놔두고. 횡령 가가지고 군사 합의한 것처럼 예. 이 정경두라는 이 인간은요 국방부 장관이 인간으로 부르고 싶은데 예. 뭐 때문에 그저그미에 이거 그저저 그 변기 저빌 뻔한 걸 가지고 말이죠 입장물 예. 이상이 돼 가지고 어 국방부 저저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냐 이거야 예. 어정명문로 이어서 수, <웃음> 정경두 국방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웃음> 앞으로 그저군 행사에. 아마 얼굴도 못낼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왜그 우도난 짓 하느냐, 이거야. 예. 국방부는 맛이 갔다는 소리를 어떻게 만들고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공정을 입에 담지 마라. 이따의 소리를, 저 지금, 저, 저, 네티즌들이 말이에요. 예? 저, 저, 포털 사이트에 예. 이 댓글이 막, 몇천 개가 달렸다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저, 세계, 제일회 청년의 예. 날, 행사, 기념사에 댓글로. 그 기사마다 몇체기 이거 네. 아니에요, 기사마다. 네 입에서 공중, 입에 달지 마라. 공중에 는 말이 입빨에 튀어나오냐, 이런 댓글이 <웃음> 말. 제발, 예? 이렇게, 대한민국 <웃음> 대통령, 국민을 뽑은 대통령이, 이렇게 비아냥의 대상이, 갱멸의 대상이 되도록, 예. 스스로 좀 그렇게 행동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발 정직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 이 지금... 그 지금. 제가, 제가 제일 문제 할 거는, 주매 법무장 지금 바로 자르십시오. 예. 예. 국민 정정서가 정서, 아니고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예. 네. 자 그리고 이 지금 이 우리 이 BTS라고 이 청년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고 국가적 자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어그 살인마 김정은이한테 어, 저기 쌀모 소대갈이 새끼라고. 저기, 조롱받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고 조롱받는 대통령이 이 친구들하고 사진을 찍으면은, 이 BTS 금방 죽어요. 어? 그, 왜안 나가고 빌보드 차트 순위가. 훅내려갈예요 순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응. 순위가 내려가면 그냥 응. 책임지십 응. <웃음> <웃음> 아니, 그, 왜 젊은 애들 잘 나가. 어, 왜 그걸 악용하느냐고. 어, 잘 나가는 애들은 밀어주지는 못할 만큼, 어, 자기 똥물, 자기 똥물을 여기다 다 튀겨가지고, 어, 젊은 어, 청년들 악기를 막습니까? 이, 뭐 하는 짓이냐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웃음> 참나. <참네. 웃음> 아니 국민을 뭐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저 하는데요. 하여튼 국민하고. 뭐... 러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뭐좀 예. 하여튼 너무 저 안타까워서 예. 뭐 여러 가지 말씀 드렸는데요. 하여튼 이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예. 네. 네. 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데 예. 딱 방법 은 하나입니다. 사는 방법. 예. 정직하십시오. 정직. 다정 아, 이미 이미 늦은 거만 뭐... 떨고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이게 학습이 돼 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예. 네? 그게, 포탈하면 댓글 다른 거한번 보십시오. 예. 그 뭐, 음. 저, 페이스북에 댓글 그냥, 어, 저, 좀 댓글문. 댓글문들 달아난 거, 거기에 그냥 혹해가지고, 음. 그거 하지 마시고, 늘리 보시고,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우리 하여튼 정직하지,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요, 은 큰일 납니다, 큰일 클랍.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민, 아, 저, 그, 장군의 소리가 <웃음> 10만 명이 넘었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또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신동부 자유의국 TV도 좀. 아, 신동부 자유애국 <웃음> TV도 가셔가지고 구독신좀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잘안 늘어가지고. 아, 예, 방송을 그 열심히 좀. 글로벌 디펜스 뉴스 장군의 소리 가지고 다 같이 구독자를, 구독신청을 좀 눌러주시면은, 그러면 이게 뭐다 같이 이제 상승 발전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자파들이 또 이제 겁을 먹는 거죠. 예.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